예전에는 SS랭크 먹어보겠다고 안되는 콤보 안되는 손가락만 겁나게 눌렀다가 쥐나는 그 게임이죠 이게 근데 데빌메이크라이 5 트레일러 나오는 순간 아주 작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만 들어요 네 맞아요 캡콤이요 몬스터헌터 떡상올리고 레지던트 이블 떡상올리고 이번에 연달아서 데빌메이크라이라는 블루칩 던지는데 기대치 안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럼 저희는 어찌합니까? 일단 탑승하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방금 전 얘기했던 이두 게임 덕분에 캡콤 주가 기대치만 커지고 있어요. 진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남 모르게 회사 팔았나? 아 물론 좋은 방향으로. 일 편에서는 기생오라비 같이 생겨서 오른손에 흑염룡이라도 품고 있는 표정이었는데 이 편에서는 제대로 흑염룡 방생하고 용망오질나게 쳐먹으니까 3 편부터 초심 잡더니 액션이 시원시원해졌어요. 뭐 대신 중이병은 도졌지만. 그럼 데메크5은 나오기 전까지 데메크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들이난 나눠보는 기념으로 2001년부터 넘어가 봅시다. 와 얘도 이제 레트로 게임이네? 두메 아버지는 존 카메기고 마리오의 아버지는 미야모토 시게루고 바이오하자드의 아버지가 미카미 신지인 것처럼 데빌메이 크라이 시리즈도 카미야 히데키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에 네, 맞아요 데빌메이 크라이와 베요네타의 아버지죠. 뭐 누구처럼 도중에 회사 나와서 클라우드 펀딩으로 게임 만들다 커리어만 바살이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양반이죠 그래도 배우네타는잘 나갔었잖아요 이 사람 커리어 뚜껑 따보면 참 다양하게도 만드셨습니다 1994년에 입사하고 한동안은 미카미 신지 밑에서 이랬어요 뭐 미카미 신지? 바이오하자드2의 유명한 재핑 시스템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빌메이 크라이 만들고 뷰티풀 조 만들고 오카미 만들고 당시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개성 있는 게임은 다이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아저갓텐드라고 있는데 이름은 잘 기억은 안나도 이 기술 하나는 기억할거예요자 그럼 크리에이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단테 하면 뭡니까? 빨간색 롱코트에 에보니? 아이보리라는 이름까지 몰라도 쌍관총 들고 다면서후드라 패고 등에는 어떻게 그긴 칼을 뽑을 수 있는지 의문인 리벨리온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는 사실은 데미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카미아이데키는 데미크 초기 단테를 구상할 때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싸우는 영국 신사여야 한다 라는 건데 애초에 전통 따위는 내다번인지 오래고 더불어 신사는 더더군인데 단테 출생지가 영국인지 아닌지는 나무이키나 레에서 찾아봐도 안 나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스타일리시 롱커트에 뭐 시가 따위는 피지 않는다는 설정인데 확실히 피자 물고 있는 건 봤어도 담배 문걸제 기억으론 본 적이 없네요 카미야 말로는 안 그래도 쿨한데 담배까지 물면 과다쿨량이라고 빼버렸다고 하는데 뭐 그때는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손발이 퇴하는 설정입니다 어쨌든 영국 신사 롱코트 금연이라는 키워드가 생겼으니 조합을 해야겠죠 카미아는 캐릭터 설정이나 전반적인 설정을 일본 애니메이션인 우주해적 코브라의 주인공인 코브라에서 따왔다고 해요 뭐 코트는 아니고 빨간색 쫄쫄이의 오만방자한 성격까지 벼랑에서 떨어져도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시가만 뺀다면 거의 빼박이네요 그렇게 데메크3까지 18, 19살 미성년자 설정으로 잘 나갈 줄 알았더니 데메크4부터 갑자기 주인공이 교체됐어요 뭐 사실 데메크4는 안 해봤습니다 단테가 남긴 인상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뭐 주요 설정집이나 볼 정도였는데 주인공인 네로의 설정을 보니까 파란색 코트에 머리 색깔이 누구랑 좀 닮았어요 그래서 뭐 아닌가 하고 그냥 넘겨짚었더니 얼마 후? 캡콤 기자회견에서 네로가 버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었죠 작중에서는 한테도 스토리 중후반 넘어서까지 몰랐던 사실이니까요 아니 그만큼 싸워댔으면 눈치는 채야 되는데 그냥 넘겨지는 성격 어디 한 가요 그렇다고 피는 못 속인다고 네로도 끈질기고 쫓아다니죠 그런데 데메크5에서는 마음이 맞으니까 이제는 단테랑 같이 악마들을 주업해고 다닙니다 이쯤되면 데드스페이스처럼 no, 악마들이 불쌍해질 no, 불쌍해 정도예요 no, no.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데빌 메이크라인은 바이오하자드4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일전에 바이오하자드2 재핑 시스템을 만든 건카미야 히데키라고 했었죠 카미야는 바이오하자드2 이후에 자신의 개발진을 모아서 팀 리틀 데빌이라는 조직을 운영했는데 바이오하자드3의 후속편을 맡으면서 악마와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초인류적 기능과 기술을 지닌 토니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게임을 기획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미아는 기존작들이 너무 밋밋했는지 아니면 쿨병이 다시 도졌는지 어쨌는지 이번 작은 다이나믹 스타일리쉬 액션 게임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뭐 영국이나 스페인 등을 답사하고 고딩 양식에 대한 연구를 했었다고 해요 뭐 결과는 당연하게도 미카미 신지가 초기 설정을 보고 야 이거 너무 같다고 생각했고 아예 자체 시리즈로 만들 것을 권유했다고 하죠 뭐 다행히 바이오아즈드4 데빌메이 크라이모드 잘나갔기 희망정이지 이건 미카미신지 결정이 없었으면 끔찍한 혼종이 될 뻔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세계적 걸작이 됐다거나 어쨌든 이런 설정변경후 이래 토니라는 이름은 단테의 신곡에서 설정을 따와 단테 라고 짓고 토니라는 이름은 버리지 않고 대신 소설과 애니메이션 등에 토니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는 라 설정으로 바뀌게 되죠 아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단테의 이름은 그 단테의 신곡에서 따온 그 단테가 맞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 작가인 단테 알리게이리가 쓴 대표서사죠 여기서 설정을 따와서 그런지 캐릭터를 놓고뭐 지옥 천국을 묘사하면서 윤리와 철학까지 일부 가져오게 되는데요 뭐 캐릭터만 보고 먼저 얘기해 봅시다 단테는 주인공인 단테 그대로 따오고 버질은 단테에게 지옥을 안내한 베르길리에스에서 따왔고 트리시아 에바는 극중 단테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베아트리체 트리스마기아는 사탄 퓨리아타우르스는미노타우르스 켈베로스는 그대로 켈베로스에서 따옵니다 근데 뭐 단테의 신곡 설정대로 일부 반영한다고 하면 결말은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데메크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스토리는 제끼고 액션부터 체크하니까요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로 갈아버리는 스멜이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뭐 그렇게 영향을 받은 데빌메이 크라이입니다만 반대로 영향을 준 게임도 여럿 있습니다 메탈기어 라이징의 라이덴 컨셉과 헤어스타일이 데메크2 단테랑 비슷한 것도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카미의 히데키가 캡콤을 퇴사하고 만든 베요네타의 베요네타 대신 단테가 들어갔으면 안말 안하고 데메크라고 인식될 수준이니까요 하긴 대놓고 데메크 후속작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으니까 당연할 만도 합니다 특히 데메크에서 나온 대사 한줄이 베요네타에서도 나오죠 Let's rock, baby. 뭐 그랬던 데빌 메이크라이지만 역시 휴대용 게임 성애자인 캡컴답게 데빌 메이크라이도 PSP로 만들어질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PSP로 말이죠 캡컴은 2004년에 데빌 메이크라이 휴대용 시리즈를 개발 중이라고 살짝 언급은 했었지만 2009년 취소 발표를 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작품이기도 했죠 뭐 예전같은 비상식적인 개발이 아닌 그래도 어느정도 기대해볼 만한 스펙이었거든요 PSP가 저 아직도 PSP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스타일리쉬 액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게 만든 게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PSP용 가 o d o 가그 사례죠. 당연히 그 정도 퀄리티가 나왔는데 데빌메이크라 해도 기대 안할 가치는 없었거든요. 근데 취소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많이 아쉬웠기도 합니다. 수능몰라인 19에서 시작해서 42 넘은 중년까지 양맛 때려잡으러 가니 우리도 노졌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미 몬스터헌터랑 바이오하자도로 인해서 캡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럼 3월 8일이나 기대하면서 컴퓨터 상태나 체크해보자고요 이상 짧은 영상을 마치며 데메크 접기 안하기 전에 저는 하던 컴퓨터 청소나 해야겠네요. 구독과 알림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